안녕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섹션 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좀 복습을 해볼까요? 자 이전 강의에서는 제가 일단 3D 형상에다가 단품이나 어셈블리 3D 형상에다가 이런 보기관리자 단면 탭에서 단면 정보를 생성해놓고 이걸 이제 드로잉 도면 공간에서 끌어다가 섹션 뷰를 생성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면도를 생산하는 방법 첫 번째, 3D 형상의 어떤 단면 정보를 불러와서 섹션별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정보가 없다고 생각해보죠. 아예 없어요. 그 단품이나 어셈블리에는 단면 정보가 없이 그냥 형상 정보만 있는 거죠. 그러면 도면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겠죠. 그 방법을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바로 실습을 해보죠. 자크레오에서요 새로 만들기. 드로잉 이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테스트라고 주겠습니다 확인 저는 기본 모델은 잡지 않죠 물론 잡고 들어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자 비어있음 가로방향 A1으로 하시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당연히 도면 치려면 형상이 필요하겠죠 단품이든 어셈블리든 드로잉 모델 누르고요 모델 추가 하우징 열기 완료 그러면 이제 단품 정보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일반 보기 결합 상태 없음으로 하죠 클릭 프론트로 디 보기 디스플레이는 언선 제거 적용 확인하겠습니다 자 위에 투상도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클릭 투영 보기 하고 클릭 더블 클릭 언선 제거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투영복이니까요. 하나를 움직이면 같이 움직입니다. 자, 여기다 단면 칠 건데, 왜 얘가 필요할까? 이 방향, 이 뷰로 본다고 그러면, 이 평면이, 가로 평면이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거는 뭐, 지우든지 하시면 되겠죠. 근데 보통은, 여기, 여기에 단면 쳤다고 그러면, 단면 선은 이, 이 뷰에다 표시되어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 시작을 해보죠 이 여기다가 단면을 칠 겁니다 자 더블클릭 이쪽으로 볼까요 자, 단면 들어오죠 2d 횡단면 플러스 그럼 요거는 a 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만들어 놓았던 단면 정보들입니다 이게 없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새로 만들기 하셔야겠죠 자, 새로 만들기 누르고요 그러면 메뉴 관리자가 뜹니다 평면을 이용해서 단면칠 거면 평면, 스케치를 이용해서 단면칠 거면 옵셋을 쓰면 됩니다. 자, 일단 평면으로 하죠. 완료. 이름은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A1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쪽에도 만들어지니까요. 여기서 이제 평면을 만들면 다이히 3D 영상에도 단면이 만들어집니다. 보기 관리자 단면 정보 단면 탭에 가보면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상호 주고받는 건 아닙니다. 자, 오케이 누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평면을 하나 선택해 줘야죠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도 있지만 저는 간단하게 여기 있는 평면을 쓰겠습니다 좀 확대하셔가지고 중간쯤에 갖다 대면 이렇게 평면이 보일 겁니다 클릭 그럼 이제 평면 선택이 끝난 겁니다 간단하죠 적용 눌러보면 이렇게 단면이쳐지 거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평면을 이용해서 1분의 1 절단면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전체 하니까 다 보이는 거죠 다 단면이 쳐진 거, 절반으로 해야 한 다음에, 여기다 평면, 이 평면을 잡아볼까요? 화살표, 이쪽을 클릭하셔가지고,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향할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일부분만 쓰고 싶다면, 로컬로 하시고요. 그렇죠? 일단 전체로 할까요? 한 다음에, 다시 로컬로 하고, 이미 점을, 뭐, 이쯤에 해볼까요? 클릭한 다음에,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클릭. 여 붙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선이 꼬일 수 있습니다.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가운데 휠 버튼 클릭. 그러면 자동으로 시작점과 끝점이 붙습니다. 적용하면 일부분만 이렇게 섹션 칠 수가 있죠. 물론 이 상태에서 또 플러스 누르고요. 또 그냥 만든 게 금방 A1이 있으니까 A1 선택하시고 다시 로컬로 잡고 점 이쯤에 점을 찍을까요? 그 다음에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 개였던 부분 단면도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눌러보죠. 어떻습니까? 간단하죠? 자, 해칭 더블 클릭한 다음에 간격을 좀 조정해 보죠. 절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완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부분 단면도고 보시면 됩니다. 반 단면도 뭐다 가능하죠. 자, 자, 요게 첫 번째 방식이 되는 거죠. 평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 이쪽에다가 만약에 화살표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 뷰를 찍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한 다음에 이 뷰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지울까요? 딜리트 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단면에 오면 뭐가 있냐면 여기 화살표 디스플레이할 뷰를 선택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쪽 뷰를 클릭하면 되는 겁니다 적용 확인 간단하죠 위, 위치는 클릭한 다음에 얘를 드래그하셔야죠 이렇게 적절한 위치로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거 있나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단면을 치면 됩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어 평면을 이용했으니까 이번에 스케치를 이용해서 한번 또 단면을 쳐 보겠습니다 똑같이 뷰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뷰 자체가 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뭐 되나요?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자, 일반 보기 빠르게 하죠. 결합, 클릭, 프론트, 디스플레이, 원슨 제거, 적용, 확인. 하나 됐고요 자, 여기서 바로 투영 보기, 위에 클릭, 더블 클릭, 원슨 제거로 하겠습니다. 어,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에는요, 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단면에서 2D 앵단면입니다. 자, 플러스, 새로 만들기 자 이번에는 어, 스케치를 쓸거니까 옵 f f s e 로 하겠습니다 어, 한면만 쓸 수도 있고 양면 다쓸 수도 있습니다 양면 다 쓴다는 얘기는 어, 여기를 본다 그러면 이런식으로 뚫리는거고 한면만 쓴다는 얘기는 이런식으로 절반만 뚫린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냥 양면으로 하겠습니다 완료 이름 달라는 얘기죠 자 B1 오케이 하고요. 그러면 이런식으로 뭐가 들어올 겁니다 이 화면이 조금 작아가지고 <웃음>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죠 자 그러면 당연히 뭐 평면을 자고들어와 있죠 스케치 해야 되니까요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기준에 있는 평면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면을 클릭하시고요 화살표는 저쪽으로 향하게끔 하죠 방향을 반대로 하실 대칭이동 반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기본값 그대로 쓰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면을 자고 들어올 겁니다 자 일단은 참조 있죠 저는 이선과이 선을 이 평면 있죠 이두 개의 평면을 이용해서 일단 단면을 하나 만들죠 이것도 가져올까요 해결 그럼 센터점이 보이겠죠 스피스 잡혔나요 스케치 잡혔나요 하나 더 가져올까요 이렇게 닫기자그 다음에 스케치 원래 이게 메뉴가 다 보이지 않나요 이상합니다 좀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를 거쳐와서 클릭 동일 라인상에 클릭 더블 클릭 이쪽에서 이렇게요 끝마칠 때는 가운데 휠 버튼 아시죠 0곡선 형태로 만드셔도 되고 이런식으로 오픈된 형태로 만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끝났으면 완료 됐죠 자 그렇게 하고요 어, 전체로 일단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일부만 잘린게 보이시죠 반대로 하고 싶다면 이거 누르면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또 절반만 평면 이 평면을 잡을까요 이쪽을 클릭하셔가지고 이쪽을 향하게끔 적용 이렇게 아니면 뭐 부분만 하셔도 되겠죠 로컬로 하셔가지고 점 선택하시고 클릭 클릭 클릭 클릭 하셔가지고 이렇게 부분만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좀 적절하게 쓴다고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모양의 어떤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케치도 아니, 해칭도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간격을 한 절반으로 이렇게 조정해 놓은 것도 좋겠죠 다 됐으면 완료 누르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평면을 이용한 거고 요거는 스케치를 이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우징 이 예제를 한번 열어 보시죠 열기 해보자 어, 별도로 열렸나요 자 열었고 이렇게 창을 한번 보시면, 보기관리자 들어가 보죠. 여기에 지금 A1, B1, 이런 정보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미리 만들어놓고, 도로잉에서 쓰는 거나, 도로잉에서 만드는 거나, 만들면, 이게 3D 영상에 이렇게 기록이 남는 거나, 뭐, 어차피 이리치고 저리치도, 그렇죠? 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 얘기였고요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다양한 모양,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이. 요거는 플로 친거고 요거는 이제 옵셋을 한거죠 요거는 이제 플로 해놓고 절반만 본겁니다 요거는 플로 해놓고 뭐한거죠 로컬로 해서 일부분만 본거죠 요런 정보들을 여러분이 만드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3D 형태로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어셈블리 파일에 대해서도 이런 정보를 만드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 경험상으로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어셈블리 안에다가 만들어 놓는 것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 예제 파일은 직접 열어 보겠습니다 섹션 뷰 l i 라인 음, 요거는 창을 닫겠습니다 열기 섹션 뷰 l i 라인 예제 파일 한번 열어보시죠 제가 몇가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쪽을 먼저 설명을 드리죠 네, 지워버리자 선택하고 딜리트키 누르셔도 됩니다 자 먼저요 어요 같은 경우는 그냥 단면을 친 겁니다 한번 보죠 먼저 그러면 커버 있죠 이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열어셔가지고 어떻게 단면 정보가 생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죠 보기관리자에서 섹션 A 하면 이렇게 뭐한 3분의 1만 남아 있는 겁니다 옵셋 섹션 B에서 이렇게 스케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단면을 쳐버렸습니다 요 정도는 아마 충분히 앞 강의를 들으셨다 그러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횡단면 없음으 하죠 창은 닫고요.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음, 투영 보기 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죠. 그다음에 더블 클릭. 디스플레이는 원선 제거로 해 볼까요? 이렇게요. 확인. 그럼 여기에다가 뭐 해야 됩니까? 단면을 이제 치는 거죠. 더블 클릭한 다음에요. 단면 투디 행 단면 플러스 옵셋 섹션 A로 하겠습니다. 적용하죠. 그러면 단면이 쳐졌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없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한번 여기다가요. 제가 어경 화살표 디스플레이 이쪽 표를 찍죠. 적용하면 이렇게 표시되죠. 지금 잘 보시죠. 이렇게 단면이 쳐진거죠. 수직으로 치거나 수평을친 치는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경사지게 단면을 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은 이제 이렇게 단면이 확다 보이는데 아래쪽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보이는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요렇게 보입니다. 요렇게. 그죠 요거를 마치, 그죠 접힌 부분을 이렇게 쫙 평면으로 이렇게 펼친 형태로 해서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뭐냐면, 어, 지금부터 배우게 되는 요겁니다. 이거. 전체 정렬됨. 이걸 쓰는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자, 그렇게 하려면 이게 뭔가 축의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 찍고요. 요거 있죠. 이게 뭐냐면 모델 주석 표시라고 그러는데 저 3D 모델에서 사용되어진 지수라든지 각종 뭐 데이터미라든지 PMI 정보라 고 그러죠. 뭐 그런 정보들을 가져올 때 쓰는 겁니다. 한번 눌러보시죠. 지수 뭐 금방 가져옵니다. 저쪽에서 여러분의 지수를 좀 일목요연하게 스케치 만들 때도 좀 예쁘장하게 지수를 배치했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확 가져와 버리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제 끝에 있는 겁니다 예를 이용해서 축정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체크할까요 어떤 축을 가져올지 이렇게 체크하셔도 되겠고요 다 가져올 거다 그러면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다안 가져올 거다 면 이거 누르시면 되겠죠 다 가져오고 적용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정보가 그냥 가져오는 거죠 맞죠? 그렇죠? 축이 안 찍히죠 자 그럴 때는 Alt키를 누르시고 축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a l t 키손 떼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축의 크기를 여러분이 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저는 요축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요렇게 해놓으시고 더블클릭 뷰럴 해칭 말고요 뷰 테두리 나타났을 때점 주황색 점선 테두리 나타났을 때 더블클릭 하고요 여기 보면 단면에도죠 전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전체 정렬됨 이걸 쓰는 겁니다 그럼 축을 선택해달라고 그래요 요 가운데 있는 축을 찍겠습니다 요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을요 적용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쫙 펼쳐지죠.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전체 정렬됨 기능이 되겠습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아예 그냥 쭉 펼쳐보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음, 이 뷰에서요 투영 보기로 새로운 뷰를 하나 만들죠. 더블 클릭 보기 디스플레이는 선 제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죠 자, 그다음에 단면입니다. 2D 행 단면 플러스 섹션 B로 하죠. B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막 이상하게 이렇게 단면을 쳐 놨거든요. 자, 근데 이게 전체 표기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일단 적용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표시되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 여기서부터 이 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투영으로 만들었죠. 투영으로 만들면 다시 말해 보기 유형의 투영으로 되어 있으면 절대로 저런 식으로 전개를 못합니다 반드시 일반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그런 다음에 단면에 다시 오죠 그러면 전체 표기라고 있습니다 적용 누르죠 그랬다면 표기는 잘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돌아 버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 여기 어디 있을까요 보기 유형인가 여기서 조정하면 됩니다 자 수직 좋습니다 90도 이렇게 하시고 적용하면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확인, 그런 다음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어? 그렇죠? 자, 어떻습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요. 얘 찍고 화살표 이 표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선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선에 걸치는 것들이 쭉 전개된 겁니다. 여기 구멍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이 구멍은 여기에 있는 게되겠죠이 구멍은 여기에 있고요. 이 구멍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식의 어떤 형태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전체 표기가 좋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반 유형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더블클릭 반드시 보기 유형을 일반 유형으로 해야 되고 단면 하고 예, 표기로 하는 겁니다 전체 표기 자 이번에는 이쪽을 안보죠 요는 이제 둥글둥글한 형태이지 않습니까 요 같은 경우에 딱 각져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요 방식은 안됩니다 요 방식은 그냥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 지워버리고요 얘 지워버리겠습니다 어요 파일을 한번 볼까요 이미 드로잉 모델로 추가되어 있으니까 마스터 모델로 들어오죠 얘를 한번 열기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션이 어떻게 찾아 있는지 그거부터 확인해 보죠 보기관리자에서요 섹션 A 이렇게 찾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딱 각지게 이렇게 딱딱 딱 90도로 단면을쳐 놨어요 다시 원래대로 횡담이 없음으로 해 놓죠 창닫고요 여기서 뷰를 하나 만들어보죠 투영 보기로 이렇게 만들고요 더블클릭 보이 디스플레이 원선 제고로 하죠 그 다음에 바로 단면에서 투 d 행 단면 플러스 섹션A 전체 적용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되는게 이렇게 딱 각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전체 좋습니다 이게 전체 표기는 되나요? 안됩니다 왜 안될까요? 예, 투영 때문에 그럴까요 일반으로 바꿔 보죠 적용 단면 어떻습니까 펴기 하면 이게 어, 정렬 때문에 해 볼까요 그럼 축을 잡아줘야 됩니다 이 축이 없습니다 이거는 수직으로 이렇게 똑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맞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각지게 90도로 딱딱하기 때문에 이게 만든 겁니다 이번엔 옆에서 한번 해보자 얘 가지고요 투영 보기 하나 만들고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원선 제거로 하죠 그 다음에 단면에서 투대행 단면 플러스 섹션 A 일단 전체로 하죠 적용 그 그렇죠? 다음에 제가 여기를 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된다고 그랬죠 왜 보기 유형이 투형으로 잡혀있어 으 일반으로 변경을 하고요 적용을 눌러야겠죠 그 다음 에 단면 에 와서 전체 폐기 적용 확인 누르면 이렇게 쭉 펼쳐지는 겁니다 물론 해칭도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음 간격 있죠 절반으로 좀 줄이죠. 완료. 자, 그런 다음에 이 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옮기면 되는 겁니다. 요, 조금만 사각형 보이시죠. 요거 가지고 옮기시는 게좀 좋습니다. 자, 이런 면 이제 전개를 한 거고, 얘는 그냥 음, 길이가 유지가 된 거죠. 자, 요런 다양한 여러분이 섹션을 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신다 그러면, 뭐 일반적인 뭐 도면 치실 때. 크게 이제, 섹션 뷰가 지고 문제되지 않을까,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 뭐,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만든 다음에, 얘는 하단 부분을 보이고, 얘는 상단 부분을 보이고, 두 개의 뷰를 이렇게 또 겹쳐놓고, 이렇게, 음, 도면을 생성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뭐,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제 도면을 생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